와라 편의점이다 1화부터 봐볼게요 하나린네 와라 편의점 더빙 이곳은 신세계 와라 편의점 VR 제 1화 알바 시작 내 나이 26 취업을 해야 할 나이기에 여러 회사의 이력서를 보내봤지만 날 필요로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방이 보여요 VR 웹툰 신기하다 오방 넓은데요? 옷장도 크, 큰 편이고 스탠드도 있고 창문도 잘 달려있어요 책꽂이도 되게 넓다 좋은데? 오방 좋은 것 같아요 자 취업할 때까지 버티려면 생활비가 필요했고 당장 편의점 알바라도 해야할 판국이었다 방 신기하다 노트북 컴퓨터 첫번째 편의점 면접을 본거 같죠? 나이가 많아서 좀 어렵겠네요 죄송합니다 편의점 우와 신기하다 공간이 느껴지시나요? 사장님 너무해요 취준생을 받아주세요 두번째 편의점 시급은 4,000원 하기싫은 말던가 이시급에도 하려는 사람 줄섰거든 이라고 승질 내십니다 너무해 마찬가지로 편의점 내부가 보입니다 신기하다 맛있고 잔뜩 있어 어? 세번째 이번에는 느낌이 좋아 보이죠? 그리고 세 번째, 사장님이, 혹시 미소녀시대 좋아하나? 네, 그렇긴 합니다만. 흠, 흠. 이 노래 알아요. 소녀시대.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빠밤. 점점점점. 점점점점. 어떻게 사장님 부끄러워하고 계셔? 여기! 그것도 있다 그거 돈 빼는 그 기계 그쵸 빠밤 아! 이 캐릭터가 그니까 러 주인공이 빠밤 해줬구나 좋아하실 것 같은데 합격! 내일부터 당장 출근하기 그렇긴 한.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게 되었다 주인공이 어떻게 알바를 하게 되었나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날입니다 다음날 다음날 둘러보는게 재밌어요 동료 아이인 것 같음, 같습니다 은같 반가워요 전 은하라고 해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음, 오빠라고 불러도 되죠? 아주 생기발랄한 은하가 내 네, 오빠라고 불러도 되냐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에 확실하게 인수인계 해드릴게요 귀여워 표정 봐봐요 여기 컵라면도 있어 보여요 우와 건강감이 확실하게 잘 느껴집니다 여긴 아이스크림 파는 곳 같죠? 야! 은하랑 인사를 나눈 뒤에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책임감이 강하고 좋은 아이 같다 시험 기간이라 한 과목만 마저 끝내고 바로 인수인계 시작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빠! 귀여워 우후. 자 2시간 후입니다 공부 다 했나봐요 와어 이거 프링글스 같은데 과자 과자 모양이 편의점에 진짜 와있는 것 같다 미안해요 오빠 많이 기다렸죠 이제 그럼 슬슬 인수인계 해주겠죠 설마 퇴근할 순는 없겠지 뭐야 진짜 퇴근 준비한데 뭐라고 전 퇴근 준비할기회 라네요 아까 공부 끝나면 인수인계 해준다고 아! 맞다! 잊고 있었군요 인수인계는 이따 민준오빠 오면 해줄테니 걱정마세요 전 잠깐 화장실에 다녀올게요 화장실? 만약 그 사이에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해? 아 오빠도 참! 매장엔 오빠가 있잖아요 난 인수인계받은게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맞다!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요! 나와 오빠가 모두 무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요! 아, 편의점 문을 잠그면 손님이 못 들어오니까 문제 해결! 그럼 전 금방 다녀올게요! 뭐? 잠..잠깐만! 이러면 안돼! 결국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은하는 출입문을 잠그고 화장실에 가버렸다 세상 참 편하게 사는 아이인 듯 비록 문은 잠겨져 있지만 혹시 누가 올까봐 괜히 긴장이 되었다 그런데 탕탕탕탕 어이! 취객이다 취객 어떡해 위기 위기 위기 큰일 났습니다 손님이잖아 어떡하지 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은하는 돌아올 것인가 어떡하지 숨어야 하나 큰일 났네 뭔가 급한 걸 사야 되나 근데 여기 누군가 부르는데요? 이봐! 주인공은 아닌 것 같고 누가 부르고 있는 걸까요? 어? 방금 무슨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이 안에는 나밖에 없는데 잘못 들었나? <웃음> 천원 줄게 문좀 열어주세요 근데 진짜 아무도 없는데 누가 부른 걸까요? 이봐! 여기라고! 여기! 아 진짜 들려 그것도 아주 가까이서 이 소리를 내는 무언가가 들리나봐요 근데 역시 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웃음> 이제 울어요 어떻게 어디지? 대체 어디서 소리가 나는거야? 누가 부르는 걸까? 분명히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어? 찾았다 찾았다 그래 여기야 우유다 우유 서울 우유인가? 귀여워 우유는 한 명이네요 한 꽉이네요 우, 우유가 말을 하잖아 아이고 목이야 대체 몇 번을 불러야 하는 거야 우유랑 대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귀여운 우유 아! 다음화에 계속? 이런 궁금한 장면에서 다음화라니 과연 주인공은 우유랑 어떤 대화를 하, 하게 될까요? 우유와 함께하는 취객 손님 상대하기